안녕하십니까 크리트 메타 콩콩입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어2 코인 종류를 알아보려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애들 위주라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메인 메타는 아닌데 잠깐 반짝할 수 있는 메타 펜토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토큰은 다들 아시다시피 칠리지가 대표적인데요 요즘에는 도시나 인플루언서 셀럽들을 위한 펜토큰들도 소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펜토큰은 특정 소속 집단 안에서 결제 및 거버넌스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무시를 못하는게 팬들의 로열티로 인해 만들어지는 소비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전에 맥도날드에서 BTS를 모델로 썼었는데 매장의 30%가 판데믹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기업 전체 총 순매출이 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BTS의 한국 GDP 기여도는 0.3%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른바 팬덤 비즈니스에 코인을 입히기만 하면 되는거라 이와 만큼 날로 먹는 모델이 있을까도 싶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FC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이적한 류을매시는 연봉 중 일부를 PSG 코인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가치가 대략 4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PSG 코인이 떡상하기도 했죠 이런 스포츠 팬 토큰은 대부분 칠리즈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칠리즈는 ERC 기반 토큰이기 때문에 지금 미술품이나 엔터 쪽에 집중된 NFT 또한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리즈는 이탈리아 명문구단 AC 밀란과파트너십을 맺고 경기 중 나온 명장면을 NFT화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이나 엔터촌만큼 열기가 뜨겁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아무리 스포츠 팬심이 크다고 하더라도 연예인 덕질은 못 따라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 코인리스트에서 세일이 진행된 렐리 토큰인데요. 인플루언서, 아티스트, 뮤지션, 브랜드 및 컨텐츠 제작자가 크리에이터 코인이라고 하는 소셜 토큰을 출시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입니다. 스포츠고단이 칠리지를 통해 펜토큰을 발행한 것과 똑같이 랠리 토큰을 통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자치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철구코인, 호두코인 등 발행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 사람은 삽니다. 덕들은 덕질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까지 내서 별풍을 쏘는 종자들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렐리토크는 지금 아프리카나 유튜브같이 특정 플랫폼에서만 후원을 받고 또그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공제해야하는 후원구조를 탈중앙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오픈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유지케이스가 별로 없지만 나중에 하나 둘사용사례가 생기면 실리드처럼 또 들썩들썩거릴지 또 누가 압니까? 그리고 미국쪽에서 핫한 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티코인인데요. 각 도시별로 코인을 발행해 펀딩을 하는 그런 느낌의 코인입니다. 시티코인은 스택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전송 증명이라고 하는 스택스의 채굴 구조를 활용합니다 시티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선 스택스를 전송해야 하고 확률에 의해서 채굴 법상을 받습니다 약간 랜덤박스 같은 느낌이죠 전송된 스택스 중 30%가 도시의 공식 펀드로 70%는 스택스 스테이커의 보상으로 쓰입니다 도시는 펀딩 받은 스택스를 사용하려면 시티코인이 공식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고 회계장부에도 암해폐를 기입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 펀딩 받은 금액으로 도시개발이 잘 되고 그로 인해 도시가 성장하면 도시는 시티코인 홀더들에게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당 시티코인도 함께 떡상의 기운을 받을 수 있겠죠. 스택스는 비트코인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입혀주는 레이원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스택스와 비트코인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스텍스 스테이커들은 스테이킹 보상으로 스텍스와 비트코인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뉴욕시장은 크립토에 상당히 개방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하기도 하고 연금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말도 했죠 그러니까 뉴욕시가 시티코인을 통해서 회계장부의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기입할 수 있게 되고 비트코인 직간접 투자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을 뉴욕시티코인 홀더들에게 나눠준다면 시티코인과 스택스의 입기는 더둑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자금붐을 일으킬 수 있는 메타 펜토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